안녕하세요. 임재와 동행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바로 전에 영상과 관련 있는 영상이고 종교형 그리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내용 다음번 후임 목사님에 관한 그런 성령의 음성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카드에 달라놓을 테니 그 영상부터 보고 오셔도 됩니다. 제 삶의 기록을 정리하다 보니 2018년 11월 25일 예수님이 저희 집에 제 방에 찾아오신 그 내용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 주님의 선포와도 관련된 2023년 2월 3일입니다. 오늘도 SNS 성령의 음성을 기록한 시간 순서대로 연결해서 영상을 만듭니다. 제가 이곳에 이사를 오고 난 뒤에 동네 작은 교회로 이동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두세 번 이상 저를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셔서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들, 말씀들 때문에 아 여기 평생 다녀야 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담백하게 사족 없이 올리겠습니다. 화면을 계속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2022년 12월 중순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으로 나왔죠. 종교의 영, 교회에 나온 과정, 레마의 음성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략 거기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12월 18일까지 내용 빠르게 설명할게요. 12월 14일 밤 11시 넘은 시간의 기록입니다. 전두팀 권사님이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음번 후임 목사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깨끗한 A 목사님이 아니라 B 부목사님이 선정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14일 저에게 왔었던 어플의 말씀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입니다. 15일 새벽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후에는 주님, 제가 잘못 들은 거였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제자리에서 막 방방 뛰었어요. <웃음> 그동안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나 미쳤어?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 하겠고 주님께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막팔막 막 이렇게 막막 막 움직이면서 <웃음> 아니 그동안 말씀하신 거. 기록된 거 이거 음성 들은 것만 20번도 넘는데 이거 다 마귀 음성이야? 뭐지? 나 미쳤어? 막 이러면서 혼자 아니 근데 그동안 이증명됐던 이거 이 길은 도대체 뭐지? 막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막 계속 기도했거든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종교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2018년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그 후에 16일 이 말씀이었어요. 쓴프리에 관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찾아봤더니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서의 장작권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장작권을 딱 읽는 순간 아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나오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저는 이 말씀과 레마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7일은 가장 심난했던 날입니다. 제가 12월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이유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생신, 그리고 뭐 극동방송에서 하루 종일 성탄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 6월 이후에는 크리스마스를 항상 자주 기다리면서 살아왔어요. 겨울은 싫지만 눈은 좋고 크리스마스도 좋고 그렇지만 작년은 최악의 눈물의 12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동할 마음을 완전히 먹었고 밤에 전두팀 권사님들과 마지막 통화도 하면서 오열했습니다. 가볍게 인사하려고 통화했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이제 교회 생각이 나기도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것뿐이고 주님의 명령에는 제가 반응해야 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제가 교회 관계자들 세 분께 모두 다 교회를 이동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내용은 세 분께 똑같이 전달했습니다. 나는 성장하고 싶고 성령의 터치를 받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교회 이동을 하고 싶다고 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들은 음성이 맞는 음성인지 확증이 필요해서 17일 기도를 했는데 주일날 아침 18일날 이 말씀이 었습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비유가 아니라 해석을 해주셨다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주에 굉장히 여러 가지 비밀을 알려주셨으니 이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도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담당 구역 목사님께서 이제 대예배 전에 만나자고 하셔가지고 커피숍에서 구역장님과 함께 약 40분 정도 대화를 했고 그날 만나야 할 모든 사람을 그날 하루에 단번에 교회 안에서 다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것조차도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주님 음성대로 최대한 빨리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이거 저번에 이제 종교형 관련된 영상에서 다 이야기했죠. 이제 여기까지는 다 들으신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고 나서 12월 19일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곳을 나온 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5년간 말씀하신 그 목사님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씀이시지? 내가 깨끗한 그릇에 A 부목사를 세우겠다. 그리고 종교의 영들을 칼로 치겠다는 주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음성이 무서워서 후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들려고 그전 채널에 있던 그 영상들을 찾아보았는데 외장하드에 2020년 3월에 제가 이미 후임 단임 목사님에 대해 들었던 성령의 음성을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걸 발견했습니다. 날짜가 2020년 3월에 녹음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미리 만들어서 그전 채널에 비공개 영상으로 남겨놨던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충격이 다가와서 정신을 못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영적마미 멘토가 저를 좀 많이 붙들어 줬어요 제 영상 듣고 계실 거예요이 영상 만들 때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19일 어플 말씀도 또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시련, 불로연단, 금보다 더 귀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기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전에 담임 목사님에 관한 기록도 보시죠. 평생 집분자들 종교의 영에 눌리신 것. 저 그거 알고 되게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올해 저 이상 저는 오늘 이후에 울 일이 없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눈물 끝. 19일에 저는 주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 교회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들 종교의 영들 모조리 칼로 치실 것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하루아침에 장례식장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후임으로 결정된 B 부목사님이 A 부목사님 깨끗한 그릇의 자리를 탐내고 빼앗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종교형들과 그 목사님들에게 징계와 칼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B 부목사님은 질병에 칼이 임했습니다. 질병으로 치실 거예요. 저는 그교회 종교형들이 몇 명이 죽을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살아남을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하신가요? 그 수천명의 성도들, 직분자들 대다수가 종교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발 동동 구르면서 18일 날 그날 울면서 교회 나왔어요. 제가 운전대 붙으면서 울면서 나온 거제 딸이 다 봤습니다. 주님 어떡하냐고 이만은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 다 종교형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울면서 기도했는데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 양들이라고. 그렇게 안심시켜주셨어요. 주님의 주권이시잖아요. 처음엔 너무 무서웠어요. 나중에는 울다가 울다가 그분들이 마지막이라도 제발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평생 교회 안에 계시던 분들이에요. 몇 대째 막 신앙인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거짓된 신앙의 부모를 보고 진짜 성도가 될수 있도록 바르게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도무지 주님의 진노 앞에서 제가 그분들을 살려달라고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참으셨는지 저는 알았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거든요. 수천명의 종교영들 중에 많은 인원이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깜짝 놀라게 될 거거든요. 제가 애원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 계획을 바꾸실 거란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음 날이 되었죠. 그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으로 확증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일 저에게 온 말씀, 모세와 선지자에 관한 말씀과 마음이 이제 보일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종교형들에게 칼바람이 불어서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무릎 꿇고 회개의 시간을 보낼 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제가 그곳 나올 때그 담당 부목사님께 단임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했다고 이렇게 전해달라고 했는데 어제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그 내용이에요. 단임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신 그의 그다리였던가그 해였던가 장례식을 그렇게 많이 다니셨다고 하셨거든요. 설교 중에 그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마지막 길에 또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에도 주님께서는 그 종교형들, 직분자들을 제거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어제 해봤습니다. 또 깨끗한 그릇에 A 부목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그 종교형들을 제거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교회에서 교만하고 목을 뻣뻣하게 직분으로 갑질하던 그분들 싹다 제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3, 4대 종교인들의 그 썩은 신앙 때문에 교회가 너무 더러웠으니까요. 2018년 12월에 주님은 제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고 주님께서 그 교회에 들어가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교회 문 밖에서 울고 계신 거를 제가 환상과 그 음성으로 듣고 보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기도의 동역자이신 제이권사님과 기도의 불씨를 살리라고 금요회에 가라고 이제 명령하셔서 그 악한 형들을 다 쳐냈던 거거든요. 그리고 몇몇 부목사님이 저를 향한 생각을 읽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입증을 해주셨어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이제 서로 튼것 같이 마음도 이제 비친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두 분의 생각을 읽는 순간, 저도 화가 나서 주님 편에 서서 그분들에게 어떤 것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교회 안에 핵심 멤버, 니골라당, 종교형들을 쓸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원수는 내 원수, 나의 원수는 또 주님의 원수입니다. 21일 이글 보이시죠? 주님께서는 이미 비부목사님에게 진노를 느끼고 계셨어요. 그분은 아실 거예요. 자기 자리가 아닌데 탐욕으로 아첨해서그 자리 뺏은 거거든요. 심지어는 저희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고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단임 목사님께 아첨한딱두명 중에 한 명이 단임 목사님 되게 생겼다고. 대단하죠? 웃음이 나왔어요.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구나. 그곳의 정교형들도 그렇게 생각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주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만 4년을 버티고 얼마 전에 이제 연결고리가 된다고 말씀해주신 저의 유튜브로 에이 목사님 깨끗한 그릇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공개했었죠. 그 목사님은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의 영상을 통해서 확증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연결고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어,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임 목사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누가 교회를 맡아야 할지 알고 계셨다고요. 그렇지만 종교형들한테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핑계될 수가 없습니다. 자 21일 기, 이 기록과 말씀을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주님께서 피 부목사님을 두고 탐욕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고 나서 2018년 저희 집제 방에 오시기 이틀 전에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 새벽에 그 주님의 웅장하신 선포 그 음성 그 음성을 6년이 되는 지금 이때에 정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일, 그리고 그 당시 교회 안에 이제 소규모 공동체 안에서의 일, 그리고 이 교회의 다음번 후임 목사님을 두고 미리 선포하신 거였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12월 20일 그쯤 그 이후에 이사야 말씀을 저에게 읽으라고 하셔서 읽었습니다. 그 당시 커뮤니티 글을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대목을 교인들이 보고 있는 그 카톡 프로필에 올리라고 하셔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제가 읽고 싶지가 않습니다. 커뮤니티에도 올렸어요. 딱 5초 정도만 놔둘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